그러면요, 대표님. 예, 예. 나이별로 그러니까 인생 단계별로 예. 자산 관리 전략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 실제로 그 가끔 음. 강의를 해 보면 어떤 분이 오셔 가지고 저 요번에 퇴직을 하는데요. 예. 퇴직금을 2억 원을 받습니다. 예. 그 2억 원으로 어떻게 주식에 투자해서 튀겨 가지고 노후 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음. 이런 말을 들을 때 당황, 당황스러워요. 예. 왜냐면 하 아직까지 주식 투자를 해 보시지도 음. 않은 분이 퇴직하고 나서 그 퇴직금으로 주식 잘못 했다가 날리면은 얼마나 그 노후가 불행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꼭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인생 단계별로 자산 관리 전략이 3단계로 음. 나눠진다. 네, 예, 단계첫 번째 예, 단계는요. 예. 첫 번째 단계는 예. 현역 시절인데요. 음. 현역 시절에는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운영하는 단계라고 그러고도 음. 하고 또 월급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을 이렇게 적립해 가면서 운영하는 단계거든요. 예. 그 그러니까 이때는 어,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장기 분산 투자 전략만 잘 지키면 음, 돼요 예. 현역 시절에는 이제 약간 그 뭐랄까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2단계부터예요. 음, 2단계. 예, 2단계는 퇴직을 하고 나서부터거든요. 네, 1단계는 퇴직하기 전 현천, 단계이고 현역 시절 그러니까 단계는 예. 이제 퇴직을 퇴직, 하고 나서 현역을 끝나고 퇴직하고 나서. 네, 예. 예, 퇴직하고 나선데요. 찾아 써야 되는데 예, 그렇죠. <웃음> 퇴직하고 나면은 어, 월 월급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 모아둔 그동안에 모아둔 노후자금을 꺼내 쓰면서 예. 인출하면서 남은 음. 돈을 운용하는 단계거든요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출하면서 운용하는 단계라고 예. 그러는데 세계 평균을 보니까요 음. 모아둔 노후자금의 연 4% 정도를 열둘로 나눠서 꺼내 쓰고 예. 몇십 년 써야 되니까 예. 그리고 남은 돈을 연 3% 정도로 운용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펀드로 말하면 혼합형 펀드 정도. 예. 그리고 이 주식 개별 종목을 직접 하고 싶은다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한 20% 정도만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이 안정적인 데 넣어놓는 예. 예. 그런 식의 좀이 뭐랄까 보수적인 음. 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은퇴 이후에 총 자산, 은퇴 준비 자산에 연 4% 정도를 꺼내서 12분의 1로 매달 쓰고 예. 나머지 자산을 연 3% 보수 안정적인 예. 방법으로 수익률 목표로 나고 예. 예. 예. 예. 한다는 건데. 음. 근데 이제 2단계에서 중요해지는 건 뭐냐면 가능하면 노후자금을 덜 꺼내 쓰고 예.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되거든요. 음. 3단계. 자, 예. 3단계는 어때요? 아니 단계죠? 잠깐만요. 그 전에 3단계로 오, 많이 옮기려면은 예. 덜 꺼내 써야 될거 아니에요. 예. 덜 꺼내쓰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단계에서 음, 예. 첫째가 뭐냐면, 연금수입이 있어야 돼요. 음.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130만원 받기 때문에, 월 생활비에서 그만큼은 덜 꺼내서도 그렇네요.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많이 연금을, 삼청연금 가입하는 게 예. 중요한 거죠. 예. 연금수입. 음.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퇴직하니까 생활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어. 예를 들어서 집을 줄인다든지, 지방으로 이전한다든지, 음, 음. 이제 술값도 뭐 이렇게 좀 줄이고, 그래서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현역시보다 생활비를 줄이는 노력 예, 그만큼 덜 음, 꺼내쓰겠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허드렛 일 해서라도 50만원을 번다든지 음. 100만원을 번다든지 근로소득 음. 그세 가지로 인해서 가능하면 덜 꺼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자덜 꺼내서는 노력은 3 단계로 가기 전에 예, 예. 첫 번째는 연금 자산을 예. 많이 만들자. 예. 두 번째는 생활비를 예. 줄이서는 습관. 예, 노력. 세 번째는 예. 어쨌든 예. 활동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예. 돈을 어, 소득을 올리는, <웃음> 올리는 습관. 네요. 예. 네. 예. 예. 아, 그, 예. 그래서 이제 삼 단계로 많이. 영 단계로 이제 음. 넘어간다면, 예. 예. 예. 그3 단계는요, 예. 한 80. 그, 한 70대 후반부터 80에 시작이 되거든요? 음. 이제 판단력이 좀 흐려져서, 예. 그럴 경우에는 뭐냐? 운용에서도 졸업을 하는 단계예요 음. 음. 그래서 뭐냐? 그, 이, 꺼내 쓰기만 하는 단계라고 말하죠. 예. 그래서 뭐냐? 이, CMA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원금 안 깨먹는 상품에 넣어놓고, 예. 아껴 쓰면서 꺼내 쓰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음. 근데 목표가 뭐냐면, 목표가,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지 않아야 돼요. 음. 나의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된다. <웃음> 돈보다 오래 살아. 돈보다 예, 오래 살아. 그러니까 그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웃음> 예.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더 예. 예. 시청자분들에게 생각을 예. 해보시겠지만 이 3단계에 대해서는 음. 머릿속에 이좀 예, 예, 하나 넣어두시는 게 예, 좋겠다. 예, 예 그렇군요. 예, 사실 우리 강창희 대표님께서는 투자증권회사 예. 이 투자 업계에서 예. 오랫동안 예. CEO 또 예. 어, 전문 애널리스트로 많은 젊은 시절에 예. 활동을 예. 많이 하셨는데, 예. 자 그렇다면 예. 목돈 노후에. 예.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목돈 위주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예. 집도 예. 목돈이지 않습니까? 예, 예. 목돈 위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조바심을 느껴요. 돈이 계속 예. 있는 돈에서 쓴다. 이런 조바심이 생기고. 네, 네. 자 그래서 목돈을 가진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네. 노후, 이른바 출구 전략을 네, 네. 잘 활용하면 좋겠냐 라는 질문을 저한테도 많이 해주시는데 네. 이런 분들께 네. 어떤 조언을 네. 할수 있을까요? 예, 갖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황감 나이쯤 되면 반반 정도 되는 노력을 해야 예. 된다.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음. 모자라는 사람. 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요.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예. 70, 80%라고 생각해요. 예. 왜? 살기는 갑자기 오래 살게 됐죠? 그렇죠. 금리는 또얼마나벼락같이 예. 떨어졌습니까? 음. 몇 억을 모으기고 했지만 은 음. 모아봤자 은행에 예금하면 세금 떼고 나면 금리가 몇분안 되거든요. <웃음> 예. 우리나라에서 이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인데요. 예.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총자산이 5억 1 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집 포함해서? 집 포함해서.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부채 차익금, 가계부채가 음. 많잖아요. 이게 평균 9,900만 원. 예. 이걸 빼게 되면 4억 1100만 원. 음.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인데 예. 언뜻 생각하면 은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1,100만 원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수 있을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살고 있는 집값이 에 3억 4,700만 원. 평균. 예, 평균. 예. 음. 그걸 빼버리면 5,400만 원 났거든요. 음. 그럼 5,400만 원으로 어떻게 30년, 40년을 삽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예, 이, 이 5,400만 원으로 음.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어, 어, 어, 어, 어, 만들거나. 요즘 예. 동학개미들 난리잖아요?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되는데, 이 이웃나라 일본의 집값 그 지난 몇십 년 동안 음. 떨어지는 걸 보니까 과연 그 집값이 일본꼴 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고 예. 돌아가는 꼴은 비슷한데 그러면 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예.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빼먹었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뭐냐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랬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 나이 들어서 노령연금 받는 분이 한 푼이라도 음. 54% 즉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 문제는 월 수령액인데 60만 원 미만이 78% 음.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예. 받는 사람이 많던 자체가 절반 예. 정도에 불과하고 예. 예. 그 절반 가운데서도 78%가 퍼센트가 78 60만 원을 못받고 못 예.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 받는 음. 분은 7.7%밖에 안 돼요. 음. 예.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은 도움이 안 되고 그다음에 퇴직연금 있잖아요. 예. 작년에 제가 적립금액 255조 원을 가입자 수로 나눠 보니까 평균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음. 그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가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음. 그 근데 이제 개인 연금 일부 사람밖에 없고 없어요. 그럼 있는 게 뭐냐? 달랑 집한 채. 그 음. 근데 그 집이 지금 우리나라는 집 때문에 난리지만은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게 지금 현실은 그런 현상이다 이렇죠.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집값 이야기하면 요즘은 또 집값이 네. 예. 많이 올라가지고, 예. 아마 또 예. 실감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예. 예. 사실 이제 그동안 예. 인구는 한국이 계속 이제 고령화 되었습니다만, 예. 또 세대가 분화되면서 예. 예. 그 갭을 그렇죠. 메꾸었다면, 그렇죠. 지금 이제 세대 분화도 어느 정도 예. 예. 이제 증가세가 꺾였고, 예. 이제 고령화는 본격화로 되었고, 예. 앞다투어 이제 공급을 더 예. 많이 하겠다고 정치권에서 예. 예. 이러기 때문에 예. 이 관점에서 조금 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한 5년 10년 뒤를 예. 조금 예상해 보면 노후에 내 노후에 그렇죠? 대비 관점에서 맞습니다. 10년 후 예. 20년 후로 생각해 보면 과연 예. 괜찮겠는가.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조금 예.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음.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음. 오를 때 오를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음.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황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 선진국은 한 70%가 음. 금융자산이고 30%가 부동산인데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20%밖에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반반 정도로 맞추는 음. 노력은 해야 된다. 음.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금융자산, 그 나머지 이제 금융자산은 또 어떻게 하냐. 자기 형편에 맞게 금융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짜 가지고 어 배분을 해 놔야 분산을 음. 시켜야 된다. 예. 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금융 상품을 넣는 바구니. 음. 금융 상품 보유 자산 보유 금융 자산 일람표 이런 뜻이거든요. 음. 그럼 뭐 어떻게 하냐면 이 금융 자산에는 두 가지가 있죠. 크게. 갖다가 예금처럼 베끼면 책임져 주는 저축 상품 이 있고 예. 그다음에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을 벌었는데 잘못하면 원금 높게 먹을 수 있는 리스크 가따르는 투자 상품이 예.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투자 상품하고 어 저축 상품하고 나누는 노력. 예. 또 투자 상품 중에서도 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처럼 공격적인 투자 상품이 있고 이 채권형 펀드나 CMA나 이런 것처럼 좀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 있잖아요. 그 비율을 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짜야 된다.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짜느냐. 자기 형편에 맞게 짠다는 예. 거죠. 형편이라는 건 뭐냐면 첫째가 나이. 음. 나이가 많은 노인분이 그냥 100% 주식 갖고 있다가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첫째가 나이. 예. 두 번째가 재산 상태. 음. 부자는 공격적으로도 돼요. 그런데 음. 재산이 없는 분은 오히려 예금을 해 놓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을 보면 은 부자들은 오히려 예금을 하고 돈이 없는 분들은 조급증 때문에 빨리빨리 늘려야 되니까 그냥 이판사판으로 음. 더이 공격적인 상품에 넣어놓고 있는 게 그러면 안 된다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나이, 재산 상태, 음. 가족 상황, 음. 내년에 시집갈 딸이 있는 집, 그 집은 혼수, 혼수감으로 5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예. 1년짜리 단기 상품으로 갖고 있어야 예, 되거든요. 예, 이 가족 상황, 음. 그 다음에 자신의 성향, 예. 내가 좀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심장이 덜덜덜 음. 떨리는 음.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사람. 예. 웬만큼 떨어져도 태어난 사람. 음. 그, 자기 자신의 성향. 음. 그리고 투자 기간. 음. 3년 했을 뿐인가, 5년 했을 뿐인가. 기, 기간이 길면은 좀 공격적으로 되고, 음. 기간이 짧으면은 안정적으로 해야 돼요. 예. 근데, 그거를 보통 사람이 어떻게 <웃음> 하란 말입니까? 예. 이, 그래서, 금융회사, 괜찮은 음. 금융회사에 가게 되면은, 그, 자기 형편을 묻는 설문지를 주거든요. 예. 그 설문지에다 대답을 다 하면은, 음. 예, 거기서 이제 설문지 점수를 총계를 내가지고, 아, 손님은 아직 젊으시고, 살 기간도 길고, 음. 그 성향도 공격적인 분이니까, 좀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한 70, 80% 음. 가지는 게 좋겠네요. 음. 또 어떤 분은 손님은, 어, 나이가 60이 되셨으니까, 음. 그리고 좀 보수적인 분이시니까, 예,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공격적인 거는 한 40% 정도만 하시고 음, 음, 이렇게 하십시오. 음, 그렇게 나눠주거든요. 예. 그게 다 귀찮다. 그러면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만큼 음. 근데 다 할배들도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내가 60대다. 예. 100에서, 100에서 6, 60을 빼면 40이 남죠. 예. 그러니까 40%는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음. 공격적인 데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 60%는 채권형 펀드나 음. CMA나 좀 뭐, 안정적인 데 넣고 예,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음, 음, 짜는 게 나이별로 짜는 음. 거고 그래서 짜서 딱 놓고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예. 그거를 기간을 정해놓고 점검을 해야 된다. 음. 재조정이라고 그러는데 예.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은 기간은 한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면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60대다. 100에서 60이면 40 남잖아요. 예, 예. 그러면 40%는 주식이나 주식형 건대 넣어놓고 60%는 채고형 CMA 넣어놓고 음. 그리고는 이제 6개월 동안은 단생한 말로 일 열심히 하다가 <웃음> 예. 6개월 후에 그동안에 어떻게 변했는가 음. 봐주십시오. 그래서 혹시 공격적인 비중이 올라갔으면 그만큼은 팔고 음. 안정적인 데 옮겨놓고 음. 원래 원위치로 돌려놓는 거를 예. 쭉 하는 것을 음. 지금 리밸런싱, 예. 예. 재조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 작업을 꾹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내 형편이 바뀌었다. 음. 뭐냐면 이, 환갑이 넘었다든지, 음. 회사 퇴직했다든지, 그럼 이제 60이었던 분이 70이 됐다. 100에서 70 빼면 30이 남잖아요. 예. 아, 나는 나이도 70인데, 너무 공격적인데 음. 40을 넣어놓은 거는 에, 좀 리스키해. 예. 그, 그러니까 30%로 주식이나 주식형원들 비중을 낮추고, 음. 그 다음에, 이, 채권이나 CM의 음. 안정적인 비중을 70% 늘려. 음. 이거를 재배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어쨌든, 과거와 달리, 옛날에는 뭐, 계속 부동산은 무조건 오르고, 또 네. 은행 금리도 빵빵했고, 네. 이럴 때에는 그냥 네. 일만 하면 되었었는데, 네. 지금은 모든 것이 저금리에, 또 은퇴 수명은 늘어졌고, 또 집은 알수 없고 등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네. 공부들을 많이 해야 되는 시대에 네. 살고 있는 것은 또한 틀림없는 그렇죠, 현실이다, 그렇죠. 그죠?